안녕하세요. 저는 모범택시2에서 박진원, 박주임 역을 맡은 대우배변입니다 배우 공사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예. 오늘요. 어, 모범택시2 포스터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 포스터도 찍고 어, 티저 타이틀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시안이랑 보고 오늘 와서 입어봤는데 청청을 주더라고요 청청이 요즘 또뭐 유행한다고 하는데 소화하기 힘든데 지금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약간 작업복 스타일로 정리 작업복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목소리> 시즌1을 보고 2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원에서 많은 순환을 겪어요. 재밌게 독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잡일도 하고 뭐 어떤 사건에는 제가 투입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을 뭐 드라마 유튜브 통해서도 이렇게 짧게 볼수 있고 아니면 정중히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 저 서른 일곱이에요. <웃음> 귀엽다는 말좀 참가해 주시고요.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우리도 그런 게더 좋고 뭐여용을 말씀해 주셔서 본체에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콘텐츠 살리기 좋겠죠. 20만 그럼 시즌 2는 두배 해야 되니까 40만은 찍어야겠죠. 그래 시즌 3를 또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4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케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뭐, 촬영이 뭐, 날씨나 아니면 여러 요건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고은이도 그렇고, 항상, 컨디션을 밝게 유지하려고, 농담도 서로 하면서, 또, 칭찬도 했다가, 장난도 쳤다가, 그러면서, 힘들면 힘든, 좋으면 좋은, 이 촬영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대본 시즌 2 대본, 대본 몇개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시즌 1보다 확실히 스피디해요 스피디하고 좀더 어 이게 오락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사건들이 진지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해결에 있어서는 약간 진짜 스피디하고 액션 그리고 더 오락적인 요소 이런 걸더 넣어서 아마 1 보신 분들은 2가 더 통쾌하고 더 재밌을 겁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할 수 있고요 저랑 이제 최주임 선배 장혁진 선배님과의 케미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진화됐어요 기대해 주세요 대려롱 씨 모십니다. 네, 우리 대려롱 씨의 엔지니어 디오 주인지 아우를 맡고 계시죠. 네, 멋집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온보한 옷으로 멋짐을 표현하려고 계시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백시 시즌 2에서 박주인 역을 맡은 배우 비우랑입니다 네, 준비하 음. <웃음> <웃음> 이번에 시즌 2에서 3곳에 스포일러 조금만 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도기영 다음 제도 많이 맞고요,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저고요. 원에서는 그스백시때드럼통에 제가 들어가서 바닥에 빠지잖아요. 실제로 저를 놓고 다리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건그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아, 추가됐어. 축하하는 t know. I don't 우리 시작 전에 응. 이 n 감독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고 n 고 k n o 고 너무 즐겁게.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말씀 좀고시십니다 네. 오늘 첫방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배우입니다 오늘 모험 택시 시즌 2 제작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준비 많이 했고요. 오늘 또 이제 2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첫 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좀 긴장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원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믿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비에로미였습니다두달 동안